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B460 품질 비교표입니다 근데 이 품질 비교표 여러분한테 어, 설명드리기 앞서 내가 힘들지만 꾸준히 품질 비교표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게 아니라 뭐타 채널 혹은 타 커뮤니티 또는 제 유튜브 댓글에 이런 글을 적은 분이 있어요 이 품질 비교표 왜 만드냐 나도 품질 뭐 이거 전원부다 읽을 줄 아는데 응? 검색만 하면 나오는 거 혹은 이 품질 비교표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실사용이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동차나 아니면 뭐 냉장고 가전 제품 이런 거살때 뭐부터 하십니까 팜플렛으로 품질 비교부터 하시잖아요 용량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비 전력을 본다든지. 아니면 은 옵션 같은 거 본다든지 자동차 설명드리자면 은 자동차 마력, 제로백, 승용인원 혹은 뭐 적재함, 용량, 혹은 자동차의 길이 거기에다가 외형적인 디자인 뭐 이런 거다 보잖아요 가격도 비교하시고요 왜 합니까? 똑같은 가격에 좀더 좋은 거살려고 혹은 기본적으로 내가 쓸 만한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거르기 위해서 이거 똑같아요 내가 i5 쓰려고 하는데 전원부가 i3밖에 커버 못한다. 그러면 그 제품 걸려야 되잖아요. 내가 7채널 사운드를 원하는데 얘는 5채널밖에 안한다. 걸려야 되겠죠. 내가 기가 인터넷 쓰는데 기가 인터넷 지원 안한다. 걸려야될거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후면 포트까지 가다 찍혀있으니까 이제 더덕 보기 편하잖아요. USB 몇 포트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팜플래시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 자기도 볼줄 아는데 이거 쓸모없다 하시는 분 그거 일일이 이테넷 찾으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뭐 그냥 사, 사진이 다 찍혀있는 것도 아니고 모스펫 뭐 종류가 눈에 안보이게 찍혀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스펙을 모를텐데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모아놓으면 은, 이걸 줄 아시니까 더 보기 편하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요? 왜 그러십니까? 여튼 신세한탄 한번 했고요 여러분 제 영상 마음에 드신 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실사용 영상 따로 올려줄 테니까 너무 불평불만 가지지 마시고 한번 편안하게 팜플렛 본다 생각하고 저랑 함께 품질 비교를 해봅시다. 아 그리고 이 460은 제가 전원부 중점으로 설명을 할 텐데 그 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9600K와 10600K는 전력 소비량이 한 50에서 70W 정도 증가했습니다. 왜그랬냐면 6코어 6스레드에서 6코어 12스레드로 변경된 것도 있고, 기본 클럭을 좀더 높게 올리면서 전력 소비량이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전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만 100을 쓰든, 만 400을 쓰든, 만 500을 쓰든, 전부 다 HT, 하이퍼스레딩 기능이 추가되면서 스레드 숫자가 두 배로 뻥튀기 됐잖아요. 그게 다 전력 소비량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그다 보니까 B460의 품질, 특히 전원부 품질 비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점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와 방열판도 함께요. 자, 그럼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ASUS부터 차례대로각 회사에 어떤 제품이 쓸만한지 보도록 하죠. 우선 ASUS의 프라임 K, EX V5, 프라임 A, 프라임 플러스는 다 거르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원부 한번 보죠. 사진을 미리 찍어왔어요. 전원부 보면은 저 녹색 부분은 GT라고 VCCGT 내장 그래픽이라서 뺍니다. 그리고 밑에 빨간색 부분은 언커버 부분인 시스템 에이전트 아니면 IO 입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분들이요 빼요. 그럼 실제로 코어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는 거는 저 주홍색 부분 여섯 개 저게 답니다 어, 8페이지로 광고하고 있긴 한데 리얼 3 플러스 1페이지를 형태예요 듀얼 아웃풋으로 페이지를 두배빵 뻥튀게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걸 굳이 너무 따지진 않고 6페이지라고 편히 부르도록 할게요. 보시시피이 6페이지 전원부 구성에 초크 하나당 1플러스 1 보스팟을 +1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단 보스팟이 부하가 심한데 한개 구성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뭐 그래서 그런지 80암페어급, 90암페어급 좀 출력이 높은 놈을 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출력은 피크치로 잡았을 때 480이나 5 0 0어급쯤 됩니다. 근데 이거 N채널 모스펫이라서 실제로 온도가 80도, 90도까지 올라가면은 이 전력 변화 효율이 대폭 하락하면서, 어, 출력량이 이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반도 채안 나옵니다. 내가 보기에 이놈들의 제품은 방열판도 작거나 아예 없으니까 분명히 모스펫 출력은 개판으로 떨어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 i5인 10 600도 제대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걔가 전력소비량이 그 기계로 찍어보면은 대충 보드 포함해서 170W, 180W 가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우선 얘네들 다 제낄게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추천하냐 터프게이밍 B469 M플러스 한번 봅시다 가격적으로는 뭐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꽤나 크게 뻥튀기가 되었는데요 이놈은 모스펫 어떻습니까? 모스펫 형태 잘 보세요. 똑같이 6개죠? 초크 하나당 3개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거는 상모스펫이고, 뒤에 2개는 하모스펫인데, 이두 놈이 2배로 뻥튀기 됐다는 겁니다. 표기를 해놨어요. 갈로 치고 2로. 90A짜리를 2개로 증가시켰으니까, 총 출력량은 1000A급이 넘어가죠. 얘는 대폭 효율이 하락해서 30%까지 떨어졌다 쳐도 300A를 커버 친다는 거예요. 이놈쯤 되면 10500이든 10600이든 쓰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리뷰를 봤을 때 클럭이 어느 정도 잘 뽑아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방열판도 상단 좌측 둘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코어 부분 전원부가 있잖아요 한개 맞죠 있으니까 그 놈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놈들 보면 상단에 전원부가 있는데 방열판이 없어요 상단에는 이놈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만 보는 거 아니라 이더넷 칩셋도 인텔 거 쓰고 오디오도 상급 칩셋 쓰고 심지어 와이파이 붙었는 모델은 아, 전제품이 와이파이 있는 게 아니고 와이파이 모델 없는 모델 따로 있습니다 AS200이라고 나름 괜찮은 와이파이 모듈을 달아줘요 이거 뭐 3, 4만원 하는 거예요 해외 직구를 하면 그러다 보니 이놈쯤 되면은 사실상 여러분이 좋아하는 i5 라인업을 조합에 쓰기 충분한데다가 나머지 옵션도 딸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그 밑에는 왜 빠졌나요? 얘네들은 왜 추천 안해요? 자, 여기서는 23,000원 더 비싸고 여기서는 4만원쯤 더 비싸요 근데 전원부 구성이 똑같아요 눈으로 봐도 똑같죠? 1 플러스 2 구성에 6페이지 다 똑같습니다 방열판은 그나마 스트릭스 H는 좀 커졌어요 근데 그걸 빼고는 방열판 디자인도 거의 똑같아요 그렇다고 뭐 인터넷 칩셋을 더 좋은 거 쓰는 것도 아니고 사운드도 비슷한 등급을 사용했고요 그다 보니 얘는 돈더 투자할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애들 그래서 다 제꼈어요 자그 밑에 스트릭스 ITX도 딱 한번 봅시다 얘는 드라이버 모습로 바뀌었어요 어, 엔채모습보다 좋다는 그 드라이버 습으로왜 그러냐면 보드 ITX는 매우 작잖아요 그다 보니까 발열 제어도 편해야 되고 여러가지 모스펫을달때 공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 모스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페이지가 똑같이 6페이지고 또모스펫서한 개씩밖에 안 썼어요 최대 출력량이 270밖에 안 됩니다 저번 시간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Z490에서 400A급인 애들이 10700 버티던가요? 못 버텼죠 10600급은 얘네들이 버티게, 버틸까요? 내가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아무리 드라이브 못 썼다더라도 얘들도 온도에 따라서 출력 저하가 분명히 있을텐데 270A급이면 사실 10600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력 소멸량이클 때는 180W까지도 먹인다고 어, 그걸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낮은 출력이네요 얘도 출창이 좀 애매해요 가격도 비싸고 20만원 스티이스 F는 어때요? 스티스 F부터는, 야, 요건 좀 괜찮네. 요건 전원부 쿨링 잘하면, 노멀 10700까지도 쓸수 있을 정도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400A급이에요. 드라이버 못쓰인데 괜찮아요? 모스패시 8개 사용됐잖아요. 눈에 보이죠? 방열판도 충분히 큼직한 게 달려있고, 나머지 옷이면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 왜 추천 안 했어요? 가격을 봐요. 22만원입니다. 아니, 이거 지금 판매 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22만원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왜요하냐 하면은 잘 봐요. 저거에서 2만 더좀못살수 뭐 있죠? Z490 터프 플러스 쓸수 있어요. Z490 터프 플러스 옛날 내가 아예 며칠 전에 올려줬던 스펙 기억하십니까? 걔는 6 곱하기 2에요. 드라이브 모스가 그러면 600A급이죠. 600A급인데다가 방열파운 이거보다 훨씬 커요. 두세 배는 큽니다. 그리고 Z390이니, Z490이니까 CPU 오버랑 메모리 오버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걔가 이터넷 칩셋이나 오디오 칩셋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F 시리즈가 좀더 뛰어난 거는 하나밖에 없을걸요? 우리 방열판에불 들어와 이뻐 그거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돈, 그거에 돈그이 돈을 투자하라고? 이건 좀 가위 측정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에, 스틱스 F도 제게돼요 스틱스 G는 아직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에, 정보가 정확히 없어서 일단 제기고요쭉다제기고 보니까 남아있는 게 한놈밖에 없어요 터프게임이 B460M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연호까지는 I5급에서 제 생각에는 커버가 되니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I7은 사실 클럭 저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만 실사용하기 전이니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수스에서 대충 설명드렸고 이제는 에즈락을 보도록 하죠 에즈락은 내놨는 제품 몇개 안됩니다 밑에 스틸 레전드는 아직 국내 출시가 안됐고요 딸랑 다섯 제품만 나와있어요 한번 보죠. HDV. 얘는 정말 편했어요. 전원부가 그냥 드러나 있거든요. 방률판이 없어서. <웃음> 방률판 없습니다. 근데 형태가 어떻습니까? 야, 이거 어디서 보던 거 아니냐? 옆에 다섯 개, 위에 한 개?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예. 뭐랑 똑같죠? 아수스. 에이서스의 제일 싸구려 제품하고 형태가 똑같습니다. 아수스 제껴라 그랬는데 이놈이 오케이는 아니겠죠? 심지어, 얘는 하단 모습에 또 딱히 출력이 높은 걸안 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HDV는 일단 제입니다 자, 프로포는 어떤가요? 그래도 프로포는 가성비 라인업이잖아요. 네, 가성비 라인업이 만큼 그래도 음, 8페이지를 해줬어요. 심지어 얘는 후면에 있잖아요. 더블러를 붙여놨더라고요. 더블러 써서 저 뭐, 듀얼 아웃풋처럼 아, 듀얼 아웃풋처럼 4페이지 형태인데 그럼 병렬로 8페이지처럼 뻥튀게 해놓은 게아니고 실제로 8패즈 형태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단 모습펫은한 개씩 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요놈 품질은 그냥 요거랑별 차이 없어요. 이기는별 차이 없습니다. 어, 큰 차이가 없어요. 두 개가 늘어나긴 했지만, 모스펫이 최대 출력량도 좀 낮은 편이고, 1대1 대응이라서 사실상 좀 아쉽습니다. 가격도 별로 저렴하진 않은 편인데 여튼 방열판은 그래도 급직한거 썼으니까 10400 정도는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만 음, 추천하기는 m에서 넘어갈게요 근데 웃긴 거는 이거랑 똑같은 형태로 나머지 다썼더라고요 펜털 게임 포도 똑같은 형태고 어그 m 안 붙은 일반 프로포도 똑같은 형태고 다 똑같아요 그나마 이 itx 제품만 드라이브 못 썼어요 드라이빙 보스 뭐 썼는지는 표기가 안돼 있어서 예상을 한 겁니다 페이지 형태는 리얼 4페이지로 보이는데 아 50암페어급 썼는지 뭐 70암페어 쓴지 55암페어 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00이 넘기 어려워 요 그래서 요 놈도 아까 제가 위에 스틱스 ITX 얘기하면서 별로라고 그랬잖아요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예. 스틱스 ITX보다도 못하는 형태니까 이것도 제껴될 것 같아요 자 제꼈어 다 제껴 왔는데 남은 거뭐 있습니까 스틸레전드, 국내에 판매 안하는 거 제가 색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 심지어 점수도 높게 줬거든요, 6점으로 왜 높게 줬는지 한번 설명을 줄게요 이거를 왜 에즈락 수입사가 안 가져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잘 보세요 이놈 일단 400암페어급입니다 SIC 654썼는걸 내가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사진상으로 8페이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리얼페이지로 예상이 돼요 왜그 얘기를 하냐면 은 Z490 스틸레전드 있죠 그거랑 전원부가 똑같이 생겼어요. 보면은, 걔도 이, 쪽에 이쪽에, GT, VCGT가 있고, 위에 4페이지, 그, 또, 좌측에 4페이지에서, 8페이지 리얼로 가지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스. 그리고 그 밑에 하나, 그, 엔채널 모스패스로 보이는 거 집어넣고, 뭐, SA로 쓰든가, 그럴 거예요. 그, 그거랑 완전 똑같이 생겼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싶어가, 눈을 씻고 다시 봤는데, 맞아요. 똑같았어요. 근데, 웃긴 거는, 방열판을 더 좋은 걸 썼어요 뭐보다? Z490보다 Z490은 방열판 두께가 한 요만한 거 썼거든요 근데 이놈은 이만한 거 썼어요 내 손바닥만한 거 두께에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2mm가 넘어 보여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팀킬이에요 팀킬 뭘 팀킬한다? Z490은 팀킬 했어요 달러가로 봤을 때 우리나라로 팔릴 게 14만원 중반에서 15만원 정도로 M 붙었는 게그 정도로 팔릴 것 같거든요 제가 부가 부가세 다 계산해도 이거를 왜안 들고 와? 에즈락 왜 그래? 안 팔릴 것 같은 거는 주렁주렁 들고 와놓고 이걸 왜안 들고 오지? 에즈락 관계자들 혹시 제 영상 보신다면 이 제품 꼭 들고 오세요 이이달러가 그대로 수입해서 판다 그러면 이거는 인기리에 팔릴 만한 제품입니다 이드라이버모스 400A급이면 은 쿨링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10700 노멀까지는 커버가 될 거예요 방열판이 심지어 더 커졌으니까 Z40 스틸 레전더보다 분명히 나는 커버가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들고 오세요 요거 들고 오면 i5는 그냥 다 프리패스입니다 여튼 제 예상이 그래요 그래서 강력 추천하고 싶은데 국내에 일단 미출시입니다 어 참고로 얘는 인터넷 칠색도 2.5기가짜리 물론 리얼텍이긴 하지만 썼고 그리고 사운드 칠색도 괜찮은 거 썼고요 하여튼 모든 면에서 가격만 15만원 14만원 후반대로 나오면은 베스트 제품이 될 만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자, 에즈락인 것만 빼면 <웃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 다음 기가바이트 한번 볼게요. 결국 에즈락은 현재 출시 제품 중에서 추천할 게 없다 정도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기가바이트는 싹다 지키세요. <웃음> 이유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일단 전원부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네, 모스펫 3개 형태입니다. 모스펫상모스펫 1개, 하모스펫 2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페이즈 형태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꼴랑 4페이스입니다. 꼴랑 4페이지라서 하단보스팩 기준으로 출력량을 최대로 잡아봐도 500정도밖에 안돼요 근데 방열판도 없어 D2V나 DS3H 드롭 에디션은 방열판도 없습니다 이놈 이놈 둘이는 일단 그냥 제껴된게 눈에 보이죠 자그 밑에 이제 방열판 있어 근데 어? 얘도 4페이지밖에 안되네요 예, 4페이지밖에 안됩니다 하단보스팩 아무리 두개 넣어다해도 4페이지밖에 안된다고? D3H도 제낍니다 방열판도 얇으래요 그러면 HD3는요 이거 다나와서 10페이지라 적혔던데 그거 표기 오류인 것 같습니다 6페이지고요 메나 4 플러스 2에요 녹색 GT 두개 그리고 코어에 들어가는 페이지는 4, 4밖에 안 돼요 형태가 위랑 똑같죠? 다를 게 없어요 이것도 제껴될것 같습니다 방열판도 얇으려면거 하나 달아줬어아 그러면 이제 프로폰은 좀 다르겠지? 야 프로폰인데 이름부터 다르잖아요 어로스인데 어로스인데 똑같아요 <웃음> 사진을 봐요 똑같잖아 다른 게안 없어요 얘1 예, 플러스 2 형태 4페이지 그대로입니다 다행히 방열판은 좀 커졌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거 해외에서 리뷰한 거 봤는데 10600 넣고 블렌더 돌렸는데 실그 블렌더 가지고 방열판 온도가 87도까지 찍히더라고요 블렌더는 부하가 별로 심한 편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걸로 87도 찍힌다고? 뭐 i5도 제대로 못 쓴다는 얘기 아니냐 어, 그 느낌이었다 일단 얘도 제게 돼요 물론 전원부에 충분한 쿨링이 이루어진다면 쓸수 있겠지만 이 가격에 전원부 쿨링해도 될까 말까 한거 쓰겠다고? 호객님밖에 안 됩니다 거의 14만원 돈인데자 프로AC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얘왜 똑같다고 얘기한지잘 보세요 얘는 8페이지로 늘었어요 야 우리 8페이지로 늘었으면 초크 수자안 봐도 8개인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1대1 대응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상단 모스 패시 두 배로 늘어나는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4페이지랑. 맞죠? 하단 모스 패시 부하에 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숫자가 결과적으로 똑같다고요. 바뀔 게 없습니다. 말만 10페이지지. 20만원이라고?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 팔 생각이 있어? 음, 내생각에얘들은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쓸만한 게 없어요. 기가바이트 다지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미안해 기가바이트 니네 쓸거 없는 것 같아 자 MSI 한번 보도록 할게요 MSI 이번에 좀 마음에 들어요 MSI한테 번에 스폰받은거 아닙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리뷰용 제품이나 좀 던져주면 좋겠다 유니파이도 내 눈으로 사고 씨. 여튼 얘네 일단 제일 싼 라인업은 방일파 없습니다 예. I5에서 쓰에도 적합하지 않은 수준이에요 빼야 되겠죠 그나마 모스패스는 보시다시피 상이든 하든 4페이지인데 2개씩 넣는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1페이지당 3호 스펙이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어요. 이거 딱 어떤 느낌이에요? B450 박격포랑 흡사합니다. 흡사하죠? B450 박격포때 기억나시는 분들 얘네 흡사합니다. 방열판 없는 박격포에요 문제는 B450같은 경우에는 사회상 3700X도 전력소비량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1 0 6 0 0 제품이 전력소비량이 더 커요. 그것보다 몇십W. 그렇기 때문에 아... 방열판도 없고 전력소비량은 인1십세대가더 큰데 이게 커버가 될까라는 생각이 바로 들죠. 그래서 이거 두개 일단 제입니다 제끼고 바주카부터 보도록 할게요. 바주카는 옛날에 아주 편안하게 색칠을 해뒀더라고요. 저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 주홍색으로 테두리 를 쳐놓는 부분이 실제로 코어 부분에 들어가는 전원부입니다. 보시다시피 얘네들 보면은 페이지당모스펫스를 4개를 썼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어? 내가 왜 체크를 안해놨지? 이거 이적은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뭐지? 그 초크만 추가해놨지 안 듀얼 아웃포스로 페이지그 8페... 8페이지 아니다 10페이지로 뻥튀게 해놓은거 있죠? 그거랑 형태가 비슷한겁니다. 초크만 안달렸지 그래서 어찌 됐든 페이지다모스펫이두 개니까 출력량이 좀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져서 저 위에 있는 애들보다는 확실히 능력이 좋습니다 어떤 거 얘기할까요? 어떤 거자뭐 볼까? 터프 볼까? 터프가 세 개잖아요 여섯 개의 세 개지 얘는 몇 개입니까? 다섯 개에네개씩 붙었지 그냥, 그냥 편안하게 모스펫 개수로만 계산하자면 얘는 20개 형태고 쟤는 몇 개입니까? 쟤는 3기6이니까 18개죠 총모스펫 숫자는 밑에 게더 크네요 맞아요 맞고 물론 고부화 상태에서는 하단 모스펫 숫자가 조금 더 많은 터프가 잘 버틸 수는 있겠지만 바주크만 돼도 녹색으로 칠줄 정도로 모스펫을 나름 튼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녹색으칠해줬습니다 방열판 디자인도 보시다시피 조금 큽니다. 딴 애들보다. 조금이 아니에요. 꽤 많이 큽니다. 얘, 얘 방열판보다 이거 보면 완전 미녀예요. 미녀. 와. 선녀. 선녀. 그냥 막 3배, 4배 커 보이는데. 맞죠? 그래서 바주카급 정도 되면 내 예상 I5급은 커버된다. 10세대. 근데 박격포를 한번 볼게요. 박격포는 그거보다 더 해요. 얘는 일단 아예 초코도 두 배로 빵빵하게 박아놓고 듀얼 아웃풋 형태로 총 12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는 리얼 6페이지입니다. 어쨌든 초코 하나당 1 플러스 1 대형인데 빽빽하게 박아놓은 게 눈에 보이죠? 당장에 기가베이트그랑 비교해봐요. 아, 기가베이트게막 헐빈해 보여요. 주홍색 끼리만 비교해봅시다. 엄청 헐빈해 보이죠? 예, 이놈 같은 경우에는 일단 MSI가 무리수 던진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10900 노멀까지도 전원부 디자인으로는 커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발열이 커버될지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이 놈은 10700도 버틸 것 같아요 10900은 장담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어, i7급 커버할 만한 제품이 몇개 없어 보인다 예. 근데 그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게 방열판도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옆에 아이오 쉴더처럼 생겼는 널찍하게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 일체형입니다 금속이고 온도 문제 당연히 없을거고 렌 칩셋 오디오 칩셋 다 좋은거 쓰고요 바주카는 근데 렌하고 오디오좀좀 싸구려 사서 요건 좀 마음에 안들어요 바주카 가격이 매우 싸다면 살만한데 안싸면은 그냥 밖에 버스세요 박격과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도 147,000원으로 어, 가격적 메리트가 꽤 큽니다 어, 터프보다 분명히 전원부가 좋은데 뭐다? 가격 더 싸다 사운드랑 오디오 칩셋도, 터프랑 비교했을 때 전혀 안밀린다 그래서 일단, 내가 만약에 B369에 산다 하면, 박격포를 살것 같아요. 자, 그다음토마크한번 볼게요. 토마크는 전원부 구성은, 박격포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방열판이 좀더 커졌어요. 좀더 커졌고, 풀 ATX 보드죠. 사이즈도 커지고, 거기에다가, 치, 그, 인텔, 인텔 칩도 쓰고 있고, 사, 사, 어, 그, 랜칩이. 어, 리얼텍 칩도 쓰고 있습니다 듀얼랜이에요 보이시죠 듀얼랜 데다가 사운드도 약간 더 좋은 거 쓰고요 그래서 이놈이 가격만 싸다면 은 나는 MATX 작아서 왠지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 이, 이거 이터마크 추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만 가격만 한1 5만 정도 나오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이제 바이오스타거든요 바이오스타 보면 은 음, 전후 페이지는 좀 마음에 들어요 오 마, 마음에 들어 얘가 1 플러스 +1 1대응인데 그래도 총 7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최대 출력량이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어, 8 0 0페어급인데 다만 이거를 실사용 테스트를 한걸 제가 영상을 살짝 봤거든요 근데 실사용 테스트 할때1 0 7 0못못 버팁니다 온도 문제가 생겨요 10600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얘가 방열판이 아쉬워요 방열판 디자인은 충분히 큰데 위에 대부분의 면적을 플라스틱에 덮어 놔 가지고 온도를 잘못잡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액티브 쿨링 그러니까 공냉 쿨러 써서 후면 방열판에 어, 에어를 충분히 불어준다면 i5급은 아무 문제 없이 쓸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오스타라서 가격도 좀싼편이고요 하지만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바이오스타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출시된 제품 대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B460 제품들이요. 대충 한 30가지 제품을 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살만한 제품 눈에 보이시죠? 어, 총평가 한번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아수스 살만한거 터프 B460 M플러스 밖에 없다. 분명히 좋아보이는 스트릭스 F가 있긴 하지만 이돈이면 뭐다? Z490 Z4, 터프 플러스 아, 결국 이놈이 베스트 제품이고 인원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에즈락! 스틸 레전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살만한 제품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팩트입니다. 패스. 기가바이트! 아, 이번 B460에서만큼은 기가바이트 제품은 없다 생각해도 된다. MSI! MSI가 생각보다 괜찮게 내놨다. 바주카 정도만 돼도 뭐 TDP 좀낮은10400 정도는 버틸 것 같고 박효포 정도 되면은 반려 해소만 잘 된다면 10700도 버티지 않을까 정도 꽤나 고품질의 전원부를 선택을 했다 토워크가 ATX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MSI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괜찮게 나왔다 정도 평가하고요 어 바이오스타는 제품이 나빠 보이진 않은데 가성비도 좋아 보이고 바이오스타라서 일단 어, 충천하지 않겠다 정도로 총평가가 되겠네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저랑 비슷하죠? 어, 이것만 봐도 1차적으로 한번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튼 B460 품질 비교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번에 내가 네가지 제품 혹은 다섯 가지제품 사서 실사용 테스트로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다음에 더 좋은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拜拜